자, 새로 비어있는 페이지 하나 만들어볼까요? 매번 이렇게 만들기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싹 지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페이지 추가하시고요. 그럼 추가가 됐죠? 그러면 얘는 지울 수 있어요. 자, 새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 기능을 쓸 거예요. 사진 기능은 전부 다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저작권이 프리한 자료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팔아먹으면 그건 안되겠지만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실 때 요소로서 사용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등록이 돼있고 뭐 정확하게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미리 캔버스에서 업데이트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미리 캔버스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것 위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참 재밌는게 미리 캔버스에서 이 사진들을 그냥 올리지는 않거든요 자기들이 템플릿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이제는 이제 템플릿을 좀 의무적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왜돈 내고 쓰는 사용자들이 있으니까 템플릿 유료 템플릿이 많이 없으면 사용자들이 크레임을 걸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미리 캔버스에서 이런 사진들을 템플릿에 쓸 거잖아요 응용을 하면서 이런 템플릿 만들 때 사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진을 찍거나 자기들도 어디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확보한 사진들을 여기다가 또 올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관이 붙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은 유료 템플릿 안에 있는 사진들이 많았어요 자 지금 여름철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시적절한 샘플들이 많이 올라와요 어, 사진과 요소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사진은 누, 말 그대로 누가 봐도 그냥 사진인 것들 인 것들인데 사실 사진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비트맵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러스트 말고 비트맵 그래서 요런 것들 보면 사진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뭔가 포토샵 작업이 되어있죠. 이것도 사진이라고 그냥 여기서 우기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사진인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사진이겠죠. 그죠? 사진 요소들이고 근데 쭉 보다보면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진으로 그냥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뭐 그걸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요소에 들어가 보면 이 요소에도 여기에 일러스트라든지 아이콘 뭐 이런 거에 들어가 보시면 컬렉션 이런 거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도 사진처럼 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여기 일러스트 혹은 요소라는 템플릿에 들어 템플릿은 아니고 요소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존재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구분이 뭐 그렇게 명확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는 구분이 좀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이 사진들을 일일이 다 검색하기는 되게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컬러별로 필터링을 할수 있거나 크기별로 비율별로 필터링을 할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그냥 검색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리 시적절한 안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걸 다 찾아내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6월달, 지금 제가 6월달 말이거든요. 호국보은의 달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게 가끔 보이고요. 또 여름철이니까 이렇게 복날이 가까워졌죠. 그럼 삼계탕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괜히 올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템플릿이 삼계탕에 관한 뭔가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진을 한번 꺼내볼 건데, 사진은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검색을 통해서 쓰거든요. 이걸 이제 다 일일이 골라내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사진 검색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금 곧여름방학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치는 것들은 이렇게 키워드가 또 있어요. 그냥 눌러보면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름방학, 뭐 이런 것들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삼계탕이 좀 땡기네요. 그래서 복날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뭐 여기는 음... 삼계탕만 나오네요 저는 멍멍이도 나올... 나올까 나올 싶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안 나오는 가능성이 더 크겠죠 안 나올 거예요 아마도 좀 궁금한데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어? 보신탕이 아니고 해신탕 이런 거 나오는데 정말 보신탕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웃음> 자 하나를 골라 볼게요. 어, 워낙 잘 찍은 사진들이지만 요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제 누끼가 깔끔하게 따져 있는 사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요런 것들은 누끼가 안 따져 있는 사진들이에요. 클릭을 하면 네모박스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배경지우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결제하시면 안 된다고 랬어요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뭐 이거 한번 꺼내볼까요? 자, 배경지우기 어, 이렇게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럼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얘안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얘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애매하죠. 뭘 배경을 지울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안 돼요. 좀 애매한 것들은 자 그래서 요런 사진들을 이제 쭉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 이 사진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검색을 통해서 뭔가를 꺼냈죠. 그럼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 하나가 메뉴를 눌렀을 때는 검색어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찾아내고 클릭만 하면 바로 화면에 가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 작업창에 꺼내놓은 이 사진은 클릭하면 여기에 대한 속성이 나와요 설정창이라고 합니다 이 설정창은 내가 뭘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바뀌기는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캐릭터를 꺼냈다 그럼 이 캐릭터를 클릭하면 이 캐릭터에 대한 설정으로 바뀌는 거고 글자를 만약에 꺼내놨었다 뭐 이런 글자를 꺼내놨었다 그러면 선택을 하면 글자 속성으로 바뀌어요 항상 클릭을 하면 그 관련된 걸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는 것들은 그냥 누르면 그냥 등장을 합니다. 얘가 안 눌러져 있으면 된다는 거죠. 누르면 얘로 바뀌고요. 자, 여기 있는 속성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위에서부터 살펴보시면 사진이라고 돼 있고요. 뭐, 이 사진 폴드에 추가, 다음번에 쓰겠다. 좀 쓸데없는 기능입니다. 뭐, 즐겨찾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번에 또 쓰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여기는, 여기서도 폴드에 추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싼 사진 찾기 이런 것들도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럼 비싼 사진 쫙 찾아주고 호국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찾아주네요 그 다음에 방금 이걸 만약에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싫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 찾아줘 그럼 여기 눌러 가지고 비싼 사진 찾기 키워드가 쭉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만 또 이렇게 모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어쨌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에 필요하다 폴드 추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내 드라이브나 공유드라이브 같은 데다가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스타일 잠그기 복제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 쓰레기통은 그냥 누르면 이렇게 버려진다는거 아시겠죠 컨트롤 z 딜리트키 누르는게 빠르니까 이건 잘 안씁니다 저도. 자 복제 기능 누르면 하나 더 생겨요 근데 복제 기능도 Alt키 누르고 잡아당기면 복제가 되거나 Ctrl-C, Ctrl-V에도 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메뉴에 있는 것들을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굳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잠그는 기능이에요. 한번 눌러주면 얘는 만져지지 않습니다. 자, 이걸 왜 쓰느냐. 우리가 디자인을 하다보면 뭔가를 뒤에다가 깔아 놓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를 뒤로 보내기.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을 만지다가 얘가 막 움직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다 하시면 잠그기 기능이 있어요. 자, 한번 잠그면 한번더 누르면 1, 1단계가 풀리고요. 한번더 누르면 완벽하게 풀립니다. 이것도 사실 잠그기 기능이 잠근 다락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L 누르면 얘가 잠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주로 쓰고요. 혹은 오른쪽 버튼 눌러도 잠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는 잘안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잠근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누르면 스타일 복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스타일 복사는 이렇게 해서 뭔가를 다 조정을 해놓고 뭔가 조정이 됐죠? 이렇게 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눌러요. 선택된 거가 있으면 그래서 툭 찍어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기능들이 밑에 있는 요 기능들 뭐 색상 채우기나 그림자 이런 기능들도 복사가 돼서 여기 툭 하면 들어갑니다. 뭐 이런 기능들을 이제 스타일 복사라고 여기서 는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더보기 란이 있고요. 그리고 정렬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정렬은 두개 이상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어요. 자얘두 개를 서로 나란히 놓고 싶다. 사이즈가 좀 틀려도 나란히 놓을 수 있죠. 자두개 동시에 선택하시고 클릭 앤 드래그 해서 동시에 선택하시고 정렬 눌러서 자 얘를 상단 정렬하겠다. 중간 하단 정렬하겠다.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세로로 얘가 만약에 배치가 돼 있는 경우였다라고 한다면 뭐 두개 동시에 선택해서 정렬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가운데, 가운데 누르면 서로 포개지기도 하고요. 자, 만약에 한 개만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왼쪽, 가운데, 이런 정렬이 어디를 기준으로, 작업창을 기준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중간중간 중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배치하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쓸수 있는 게 정렬만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요소들이 서로 두 개가 있으면 가장 최종적으로 화면에 등장하는 게 위에 덮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그럼 위에 것만 선택이 되죠. 클릭 앤드래그로한 몽땅 선택이 돼요. 자한 번만 클릭해서 위에 걸 선택하시고 순서에 간 다음에 뒤로 그럼 한 단계, 또 뒤로 한 단계 이렇게 되고요. 맨 앞으로 하면 한 번, 맨 뒤로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뒤로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서라는 개념인데 순서 개념은 이렇게도 쓰는 거고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여기에 쭉 나오거든요. 단축키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는 을게 조금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레이어 순서의 개념이고요. 이 레이어 순서의 개념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정에 가서 레이어를 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요. 거죠? 자, 여기서 이 사진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꾸면 그냥 위로 올라가요. 뭔가 클릭하려는 요소가 굉장히 작거나 뭔가 뒤에 가려버려가지고 아예 안 보일 때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게 조금 더 쉽게 작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 레이어를 껐다 켰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레이어, 컨트롤 시프트 Y를 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요 순서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이번에 반전. 자, 반전은 말 그대로 상하나 좌우를 뒤집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 자 화면상에 요 가이드가 좀 거슬리니까 끌게요 설정 가서 가이드 선 안보기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순서가 이래요 순서라기보다는 좌우 방향이 있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전 좌우 반전 상하 반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 회전은 어떻게 하느냐 얘를 선택을 해서 요렇게 돌리면 회전이 되구요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움직이고 싶다? 그럼 여기서 값을 직접 넣으면 정확하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반전 기능도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죠. 회전만 가지고 해결이 안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는 반전 기능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르기 기능. 자르기 기능은 이렇게 사진의 일부를 나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잘라서 세로 사진처럼 만들겠다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겁니다 체크 하시면 이렇게 잘라 버리는 거죠 여기 자르기 기능인데 보통 자르기 기능은 얘를 누를 때도 있고요 이렇게 쓸 때가 더 많아요 그냥 더블클릭 그러면 바로 자르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정사각형으로 써야지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고 더블클릭 또한번 해서 나는 여기 위주를 써야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크롭해서 필요한 만큼 확대해서 쓸수 있겠죠. 더블클릭을 더 많이 쓰죠. 여기서 이걸 잘 누르진 않아요. 자, 더보기 눌러주면 배경으로 만들기 있죠. 자, 이미지 초기화는 원래대로 돌리는 거고 컨트롤 Z 자, 더보기 기능은 배경으로 만들기 얘를 누르면 얘가 이 상태로 이제 배경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은 배경이 돼버렸으니까 만져지지 않습니다. 자, 배경으로 만들기를 했을 때는 클릭 한번 하시면 여기에 속성이 떠요. 배경 편집 눌러주시면 다시 사진에 대한 개별 사진에 대한 편집을 할수 있도록 사진 설정이 뜹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별로 추천 안하는 이유가 배경에 넣으면 다시 꺼내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얘를 배경으로 쓸 일이 있다 치면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냥 Alt키 누르고 쭉 확대를 시킨 다음에 비율 유지가 뭐 Alt키 굳이 안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어. Alt키 누르면 중심에서부터 커지거든요. 근데 Alt키 안 누르면 한쪽 방향으로 커져서 두번 당겨야 돼 이게 좀 불편하니까 알트키를 눌렀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은 요건데 요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얘를 배경으로 굳이 만들지 않고 이 상태로 락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안 움직이겠죠. 이렇게 써야지 나중에 좀 컨트롤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방법이 좀더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사진은 또 바꿔볼까요? 음, 요 사진으로 바꿔서. 자 지금 이제 뭐 더보기까지 설명드렸고 자 크기는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는 크기가 있어요 보통은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하면 비율 유지되면서 크기가 조정됩니다 여기를 잡고 잡아당기시면 찌그러지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율 유지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로 크기나 세로 크기를 직접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로를 800을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만 늘어나죠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직접 넣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직접 넣기를 할 때는 여기 중간에 자물쇠 있죠. 비율 잠금 기능이에요.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하얗게 변해요. 한번더 누르면 자물쇠가 풀리고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못 움직이게 아예 락을 거는 거고 여기는 비율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을 이렇게 해버리면 같은 비율로 줄어들죠. 근데 모퉁이 잡아 다는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쓰시면 되고 회전 기능은 여기서 돌릴 수도 있고 여기서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배경지우기는 자주 나왔어요. 자, 누르면 배경이 지워지는데 잘될때잘안될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너무 아, 완벽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불투명도는 말 그대로 예, 투명한 정도를 조절하죠. 자흰 바탕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뒤에 만약에 뭔가가 깔려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불투명하기. 디자인 하면서 가끔 이걸 쓸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 다음 요소는, 자, 여기에 필터 기능인데, 얘는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필터 효과는, 뭐, 인스타그램의 필터 효과처럼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그 효과가, 눈으로 보이게 적용되는, 옛날 느낌 나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옛날 사진 같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필터 효과를 쓰지 않고 직접 조정을 눌러서 밝기를 밝게 어둡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대비. 밝은 걸더 밝고 어두운 걸더 어둡게 해서 이렇게 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채도. 채도를 올리는 기능. 채도를 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채도가 되고 무채도가 되죠. 이렇게. 좀 약간 감성적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컬러톤은 만져보시면 이렇게 위에다가 어떤 컬러감을 입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사진을 찍다 보면 사진이 푸르딩딩한 기운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노란색으로 살짝 보내주시면 푸른 기운이 없어진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숫자가 있으니까 헷갈리죠.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원래 어때요? 약간 제가 조정을 하나도 안 해도 약간 노란기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푸른색 쪽으로 살짝 보내면 얘는 화이트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지는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는 그런 개념이 되는거죠. 자, 흐림 정도, 그 다음에 진한 정도. 진하다기보다는 선예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사진을 확대하면 이렇게 많이 흐릿해지잖아요. 원래는 요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선명도를 좀 높이면 나름 좀 깔끔하게 만들어서 쓸수 있는데 이것도 한계치는 있어요. 확대를 너무 많이 하시면 요게 좀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비네트라는 기능인데 이 비네트는 사진의 모서리 부분을 약간 어둡게 만들어서 주목도를 높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사진이잖아요. 그러면 비네트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죠. 그래서 좀 주목도를 높이는데 요런 사진에 쓰시면 사실 조금 효과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가장자리가 너무 까맣게 딱 보이니까 좀 주의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터널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이 효과를 좀 극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촌스럽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색상 채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색상 채우기는 이렇게 하면 그 영역만큼 원하는 색을 채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비네트는 여기서 빼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적용이 안 돼요. 그냥 특정한 색깔로 덮어버리는 거라서 원래 사진에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장땡인거죠. 요거는 가능해요. 이 색깔을 덮고 투명도를 조절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란기 나오게도 가능합니다. <웃음> 자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또 저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뒀어요자 여기에다 그림자를 만약에 만들고 싶거나 테두리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를 하나더 복사를 해요. 그래서 밑에 깔려있는 녀석한테 색상 채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색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약간 그림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먹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좀더 키워서 이렇게 해서 테두리처럼 보이게 써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만들고 뒤에 테두리에는 다시 한번 그림자를 더 넣어 주고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때도 이 색상 채우기 기능을 가끔 쓰기도 해요 자 그리고 밑에는 그림자 방금 보셨죠 그림자 기능이 이렇게 작용이 됩니다 지금 얘는 눕기가 따져 있는 사진이라서 이렇게 테두리가 싹잘 맞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눕기가 안돼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자를 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림자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겉대로 지금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정을 하면 그림자의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방향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걸 조절하면 빛이 어디서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투명도. 이렇게 진하느냐 아니면 옅으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거리 얼마만큼 이제 빛이 멀리 있느냐 각도가 어떻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겠죠 자그 다음에 흐림 정도 이렇게 많이 퍼지느냐 깔끔하게 떨어지느냐 뭐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어요 흐림 정도를 이용해서 거리를 짧게 조절하고 불투명도를 안 주고 방향을 조절한 다음 내가 원하는 직접적인 칼라를 넣으면 이렇게 테두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할 때 이런 식으로 도 많이 써먹는데 얘는 글자에 조금 더 많이 써먹으니까 나중에 글자에서 그림자 설명할 때한번더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라데이션 마스크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 네모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직선형으로 어 표현을 하고요 방향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지워지는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스르륵 배경과 혼합되기 좋은 그런 합성법 쓰고 싶을 때 만들어요. 여기 부분만 지금 투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뒤에 깔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혼합이 되죠. 이 여성분은 냉면을 먹기 위해 어디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혼합 방법을 쓸때 이런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이용해서 을 범위를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형태는 네모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자그 다음에 링크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링크 기능은 인쇄물 할 때는 전혀 쓸모없는 기능이고요 웹용이나 뭐 ppt 용으로 뭔가를 만드실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이 사진을 클릭을 하면 어디로 보내버리고 싶다 어디로 가고 싶다 그게 링크 개념이잖아요 자, 선택을 하시면 url 링크가 있고 페이지 이동이 있고 이메일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책의 교재에 그 랜덤 페이지 랜딩 페이지 만들기에 요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거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뭐 페이지를 한몇 개를 더 만들어서 슬라이드 쇼를 했었다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3페이지를 가라 그러면 여기를 페이지 이동을 해놓고 페이지를 3페이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얘 클릭 딱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뿅 보내게 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를 URL 링크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어떤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뭐리무 비지에 여기 보내겠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요 주소를 이렇게 붙여 놓고 적용시키면 클릭하면 거기로 이제 가겠죠 그럼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파일 메뉴에 가서 슬라이드 쇼를 하든지 혹은 얘를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을 링크를 복사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붙여놓고 누군가 한테 얘를 보내줬다. 그냥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이렇게 웹페이지로 볼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를 클릭하면 리무비지로 아까 연결해놨으니까 이걸로 바로 넘어가겠죠. 자 이런 기능들을 이제 링크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pt 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을 때 PDF라든지 PPT로 다운받으면 여기 링크가 이제 살아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에서 본다면 이런 이메일과 전화번호 기능도 동작하고 특히나 이 페이지를 아까 전에 링크를 먹였었죠. 이 링크를 만약에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연다 그러면 전화번호로 전화 걸기도 바로 써먹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프로필 페이 프로필 페이지의그 링크 에서 써먹을 수 있는 랜딩 페이지 만들기 예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미지에서 할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 속성들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좀 많죠 많은데 자주 쓰다 보면 뭐 쓰는 것만 쓰고 또안 쓰는 건 아마 안 쓰게 되기는할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 있으면 음좀 뭐라 그럴까 디자인 할때좀 편하겠죠 마무리는 요런 것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요 사진을 선택했거나 이 사진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냉면 그릇을 선택하니까 밑에 키워드 링크 말고 키워드 정보가 있고요자 여기 사람 사진 이 있죠 그 링크 말고 밑에 정보가 없어요 사, 이 경우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 만약에 요게 보였다 그러면 비싼 요소 찾기를 한번 눌러주면 요렇게 또 바뀌거든요 클릭하면 어, 요거 안 쓰고 싶은데 요거 쓰고 싶은데 그럼 작업창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새로 꺼내서 교체하는게 가능하다는거죠 그리고 굳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효과가 다시 여기 적용하기 좀 귀찮다 하실때는 복사 기능이 있잖아요 얘를 써가지고 뚝 누르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하면 금세 이미지를 교체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좀 미리 캔버스가 얘를 일정하게 안 만들어놨어요 얘는 키워드 정보가 있고 얘는 키워드 정보가 없고 좀 일관성 없게 만들어 놓기는 하긴 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건데. 또 다른 거 한번 눌러볼까요? 모든 게 일관성이 없지는 않을 건데. 자, 요거 클릭. 키워드 정보. 얘는 있고 클릭. 얘도 있네요. 얘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독특하네. 요자 여기까지 해서 사진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어, 이 사진이 굳이 내가 돈 내고 쓰기는 싫은데 내 사진 말고 뭔가 다른 사진을 쓰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픽사베이, 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픽사베이.com 이라는 사이트가 떠요.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여기도 보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사진을 다운받아서 그 다운받은 사진을 미리 캔버스에 업로드해서 를 쓰는 방법이 있겠죠. 픽사베이. 여기도 보면 무료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나 이거 쓰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프리 다운로드라고 있죠.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라고 돼 있는 부분 자세히 보시면 예, 커머셜루저 그러니까 상업적인 사용에 사용할 수있듯 프리다라고 사진별로 이런 정보가 있거든요. 예, 그거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 거고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할 때 이런 저작권이 좀 무섭다. 미리 캠퍼스는 상관없어요 증명이 강해요 근데 이런 사이트는 내가 어디서 뭘 받았는지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을 봤대 지금 이 화면 있죠 이 화면을 통째로 여러분들이 하나 캡쳐를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나이 사진 여기서 무료라고 하길래 받았어 그리고 썼어 라고 증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픽사베이도 저는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프리픽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프리픽 닷컴 요 사이트도 저는 좀 많이 써요 여기도 회원 가입만 하시면 무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서도 이두 사이트를 저는 주로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이 사이트에서도 내가 쓰고자 하는 만약에 사진이 있다 그러면 그냥 클릭하시고 예, 다운로드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항상 이런 부분이 보여요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좀 읽어보시고 자 이게 개인 프로젝트 그 다음에 프린트 할때쓸수 있고 디지털 프린트 할때쓸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횟수 제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죠? 요거를 잘 읽어보시고 요 상태 그대로를 캡처 해놔야지 나중에 요 사진 어이건내 뭐 건데 누가 왜 갖다 썼어 하고 여러분들한테 딴지를 걸었을 때나 여기서 받아서 쓴 거야 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는 겁니다. 이게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디자인 하다 보면 어디서 뭘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저작권 위반을 안 했다는 걸 증빙을 못해서 덤탱이 쓸수 있거든요.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 사이트는 프리픽이라는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어, 이것 말고도 유료 스톡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되게 많은데, 여기가 워낙 이제 자료가 많으니까 제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갖다 쓰시면 편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미리 캔버스에서 사진 메뉴에 대한 설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